네, 예, 저도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려야 되죠. 현적을 좀 남겨야 되니까. 예, 그래서 좀 찍는 거고요. 어, 말씀을 좀 드릴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제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업 자체가 워낙에 횟수 작다 보니까 실습을 충분히 할수 있는 수업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짤막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 필수적으로 알려드리고 는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알려드 것도 사실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약간 어제 다운만 받아놓고 못했던 퀵이라고 하는 앱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시험만 시켜서 대충만 면져보셔도 그 자리에서 한 7, 80% 정도의 기능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모르겠다 싶은 부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라이브로 다가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셔도 상관없지만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만 하시면 꾸준히 하시면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계속 머릿속에 고민을 뭘 하느냐 면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되지?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되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오는 동안에도 차 안에서도 예, 운전하면서 영상을 좀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것도 제가 그거였거든요. 왜 보면 유튜브 보면 운전하면서 막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찍어볼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차 안이 조명이 없, 그러니까 제 차가 위에 이게 안 뚫려 있어서 차 안이 어두워가지고 얼굴 시커먼, 안그래도 시커먼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고 다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도 좀 찍어봤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 과감하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어떤 분들이 정말 잘 하시느냐면요. 성과가 나오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덮어놓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성과가 나와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뭔가 하려면, 그냥 일단 한번 해보지 뭐. 했더니 어, 이거 안되네 그럼 딴거 안되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도 계시느냐 면 시작하려면 계획을 막 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방학 시작할 때 되면은 그 생활계획표 쓰듯이 단 한번도 안 지켜주는 생활계획표를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방학 내내 한번도 안 지켜요 그죠 그래본 경우도 다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은 답이 안 나와요 물론 영상을 정말 그렇게 계획을 짜고 그걸 가지고 그 계획에서 정말 정확하게 지켜 나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그건 사실 쉽지 않고요.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하면서 헛발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양하게 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특히나 여기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왜한번한번 한번 이제 자기소개로 다 여쭤봤을 때 다양한 분야들 이 계시는데 어떤 분야가 됐든지간에 사실 그 내용하다 영상으로다 찍어서만 올리면 수요는 있어요. 다만 그 수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내 채널을 찾아 들어오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걸리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내가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내가 그런 채널 만들어 놓은 걸 모르고 들어올 방법을 못 찾으면 사실은 답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보여드렸던 홍보채널이니 문의해서 블로그가 필요하고 페이스북이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초반에는 구독자가 일정 수준 이상 되기 전까지는 내가 볼사람들 계속 불러 모아야 돼요 이거 만들었으면 와서 봐주세요 와서 봐주세요 이 짓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 가게도 오픈하면은 도미도 불러가지고 막 이런 거랑 쿵짝쿵짝 하는 이유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구독자만 쌓이면 전 제일 부러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17시간 전에 동영상 올렸대요. 하루가 안 됐어요. 2만 명이 넘게 봤어요. 2만 이천번을 봤대요. 조회수가 2만 이천이래요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유머 컨텐츠가 이건데 이거 아세요? 일로 주간 누구야 오리지널은 오히려 조회수가 39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3 4 0 0만이에요 되게 허접한데 와 이런 허접한 영상을 왜 이렇게 많이들 보지 싶은데 그래요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 올리시다 보면 그중에 무언가 하나가 많은 사람들도 공감을 얻어서 터지는 시점이 일단 그내 유튜브 채널이 크게 성장하는 시점인데 문제는 그 시점을 만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들어,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유머 우스갯소리 중에서 아 이건 진짜 내 인생의 금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들은 음부터 제가 그보다 로또 복권을 한 번씩 샀는데 뭐였냐면 그거에 있어서 어떤 남자가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제발 로또 1등 기첨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로또 1등 당첨 안 지켜주는 거야. 하루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따졌대요. 아니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느냐고 로또 1등 당첨 지 뭐가 이렇게 어렵냐고 막 화를 냈더니 하나님이 뭐랬다는 줄 아세요? 이 인간아 복권이나 산담 얘기해라 그래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 든 아무리 막 머릿속에 많이 넣어놔도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다가 질문 좀 받아볼까요? 아, 지금 저기 그 유튜브 하실 때그 그 아무튼 그 컨셉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돼 현재로서는 좀 그런 편이죠 예. 그럴 때마다 그 계정을 따로 만들고 만드... 아 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무 다른 거는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죠 일단 그 서예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어.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거를 올리는 별별 학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무명 강사 생활에 대한 얘기라는 무명 강사 생존기라고 하한게 있어요 근데 서회 채널은 그냥 뭐 일주일에 한 편씩 올라가는 거니까 거의 뭐 자동으로 올리는지 올리는거 상관없고 별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강의하는 모습을 올리는 거니까 뭐 그것도 역시 직업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무명 강사 생존기가 저는 이제 제 메인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뭔데 채널을 갖다가 약간 이제 그 브랜드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여러 개만들어놓고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 하나 또 있어요 뭐 별별 일상이라고 또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제 아무거나 그냥 있었던 일들 그냥 삽당 것도 올리는 건데 그거는 뭐 구독자가 뭐 신경 안 쓰는 채널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브랜드 계정을 하나 정도만 가지고 일단 당분간 시작하셔서 어느 정도 영상이 쌓여서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영상들도 늘려나가면 좋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했냐면 그 어떻게냐면 했그 부글씨 쓰는 거수혜당 채널 그걸 1년 이상 운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별별 학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명간사 채널 만들었고 수의당 채널 운영하면서 아 이제는 채널 하나 정도 더 늘려도 내가 운영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만들어진게 별별 학교고요 그래서 이제 별별 학교는 무조건 라이브죠 강의하는 것만 나가는 거니까 편집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가 아 이제는 내가 영상을 뭔가 좀 정말 나를 위한 채널 을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만든게 이제 무명한테 채널인데 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촬영해서 편집해서 자막도 넣고 막 이렇게도 올리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라이브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지 진행하고 있고 제 어쨌든 지금 저는 저의 메인 채널은 지 어쩔 수 없이 무명하다는 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느낌이 다른 컨텐츠 그그 어떤 분야가 좀 다른 부분을 할 때는 계정을 따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분들도 있냐면요. 그러니까 메이저 커버도 꽤 유명한, 그, 아, 지금 보여드린 아까 김호환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뭐하시는 분이냐면 영어강사예요 영어강사인데 지금 뭐라고 있냐면 그 미스터리 채널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 채널 아래쪽에 내려가보면 영어강의했던 내용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네. 영어강의하고 미스터리 채널은 전혀 다른 채널이잖아요. 근데 그냥 같이 한 채널 내에서 갖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아예 다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때 뭐 그럴 수도 거. 있고 아니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영어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마 아프리카TV에서는 라이브도 하고 계시고 유튜브에다가는 업데이트를 지금 안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운영 방침을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없고 저는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너무 생뚱맞은건면좀 그러니까 아니야말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구글 채널하고 모형 업 채널하고 별별학다합쳐다 친다면, 어쨌든 구독자수 1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무명왕사 채널이 200명이고, 별별학교가 100한 몇십 명 되고, 그 다음에 그, 북글씨 채널이 600한 30, 0명 되거든요. 다 합치면 1000명은 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 놓으면, 그걸 누가 와서 보죠?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마 제가 거기에서 가장 많이 업데이트 하는 건, 북글씨하고, 별별학교일 거예요. 무명왕사 생존기 채널 업데이트가 상대적으로 되게 느릴 수 밖에 없죠. 그러면, 나는 주력으로 하고 싶어 무용학사 채널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노출이 좀 적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을 못 하겠고 물론 이제 하다가 본인이 필요해서 아 이거 나 합친게 낫겠다 싶으면 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라고 보시 봐야 되겠죠. 네. 그 간혹 이렇게, 저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래서 강자 같은 경우에는 뭐몇 개가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경우죠. 있 예. 그거는 따로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건가요? 아니 그거는 재생목록의 구분일거예요 아마 예, 예, 예. 재생목록도 어떻게 구분했야냐는차이일거예요그거는 예. 처음에 아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채널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저도 아직 그 단계는 아직 형편없이 못미치지만그 단계를 넘어가신 분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구독자가 1,2만명, 2,3만명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채널의 성격이 바뀐대요 바뀌지 않으면 뭔가 안 맞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제가 지금 운명한회사 생존기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10만명쯤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유명한 사람은 욕먹어요. 그쵸. 그땐 최소한 유튜브 유명한 사람은 돼야 되, 되겠지. 그런 식으로 다좀 바뀔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 대표적으로다가 제가 저기 했던 분이 누구냐면, 음, 이분 채널도 한번 나중에, 제가 이분하고 뭐 개인적으로다가는 모르는 분이긴 하지만, 어, 좀 봐도, 아마 구독해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구독까지는 안, 안 하시더라도 이분 영상 처음부터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분 영상 보다 되게 웃겼던 게 뭐였냐면, 한참 웃었어요, 이분 영상 보면서, 처음에. 왜냐면, 어, 신화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유, 영상 요거 밖에 안 올렸는데, 이 사람,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 진짜 생활하던 사람인데, 현재 구독자 7만 명이 넘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이요, 보세요. 처음엔 주로 어떤 거 찍었냐면, 이런 거 찍었어요. 어, 집안일은 왜 해야 돼? 뭐, 아이 머리말, 이런 거 잠깐 찍다가, 유튜버 꿀팁. 생각해보세요. 이, 아니, 시작해서 영상 4개밖에 안 올렸으니까 구독자도 몇십몇개안 됐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초보 유튜버 꿀팁 3가지래요 지가 초보면서 초보한테 뭘 가르쳐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4일차인데 이런 거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꿀팁 또 구독자수 늘리는 아니 지가 이, 이때 이 아마 제 기억으로 이분이 구독자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뜬금없이 구독자 늘리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그래서 로 보랬더니 이거 뭐가 묻었겠냐면 지 구독자는 늘려라 씨.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하던 분이냐면 그 개발자 출신이 래요근 데다가 이제 그웹 쪽에서 어떻게 검색해지 작동하는 이것듯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간다고 하셨는데 시작한지 몇달안돼서 쭉쭉쭉 올라가더니 어쨌든 구독자가 7만명이 넘었어요 시작한지 분이 1년도 안됐을거예요 아마 1년이 뭐야 9개월밖에 안됐어요 근데 이건 되게 대단한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분이요 언제부터 문제가 되느냐 면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거예요 비슷한 내용을 계속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점 점점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서 이거 올리고요 두달 동안 아무것도 안 올리다가 최근에 올린 거는 놀러가서 찍은 거두개 올리셨어요 근데 3일 전에 올리는데 구출수 25,000, 3 7천0 0이래요 뭐냐면 제가 보기엔 이제 이분은 이 영상을 찍고 두달 쉬는 동안 아난좀 내용을 다르려고 <놀람> 생각해서 찍은 영상들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실때도 어느정도 시점이 되면 변할 수 밖에 없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어떻게 컨셉을 잡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도 되게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되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 무명강사를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유튜브 때 많아지게 되면 유명한 이름을 바꾸게 되잖아요. 저는 바꿀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무슨 이, 그 구독자와 관련된 어려운 것같거뭐공지상항 한께 좀 띄우면 되죠. 뭐 그냥 음에 안되는 사람들 나가야 뭐 구독 취소 하시겠죠. 뭐전 그때 가서 하려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그, 그게 이제 세무관이에요 원래 세무강이라는 이름을 예전부터 만들어 놓고 그걸로다가 유튜브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었지만 세무강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다가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준비를 하다가 아 유튜브 채널을 해야겠다는데 처음부터 구독자 아무도 없는데 세무강 잃어버리면 그게 세무강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강의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서 지금 무명한사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어쨌든 1차 목표가 이름 바꾸는 1차 목표가 2만명이거든요 2만명을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세무강으로 다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제가 어제가 <웃음> 말씀드렸던 아빠가 백수레라고 하는 분 계세요 그분 제가 아빠 개백수레를 가지고 되게 실수했다고 그랬었는데 그 분도 이름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 전에 아빠가 백수레가 아니었어요 었 얼마 전에 바꾼 이름이 아빠가 백수레가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뀝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동안 구독안 많이 하셨고 앞으로 하시면서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세무강 채널이나 아니면 그 나눠드린 유입 이거 보시면 앞에 제 전화번호하고 메일주도 적혀 있으니까 그 거기에 그걸로다가 급하신 거는 전화를 하셔도 되겠죠. 전화를 제가 못 받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주시거나 세무관에서 질문해 을 주시게 되면 언제든지 제가 아는,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하셨습니다